아, 품네요. 또또 하시네. 또 하네. 제 한번 읽을까요? 오부타오다오다 오주 연속 1입니다. 와, 와, 아, 예. 와, 왜 신고를 하려 아, 그래? 아, 실수 잘못 눌렀어. 신고 신 신고 를고 신고 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 이는 일이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말도 그, 안 들어 니그다세 명에 앉아고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아, 아, 정확히 1시 40분이었어. 오늘 좀 일찍 나왔어. 저번 이렇게 알림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나오자마자 바로 아. 1분 뒤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민 씨. 민 자, 지금 진다 네, 진짜. 우리 c o 으 g r a t u l a t i o n c o n g t a s c c n g n a u 감히 말씀드려 드려보자면 네, 네. 어, 6주까지 충분히 뭐랄까 아, 기운이 느껴져요. 오, 수아야 뭐하고 그런 기운이 뭐. 느껴져요. 느껴니다주까지갈것 같아 요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 하고 5주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아니 상상이 수. 서로 할수 있는 2월, 2월 달 했는데 진짜 저는 이번 곡 시작 기대하셔습니다이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음. 근데 연습할 트 기분이 훨씬 좋아요. 다음. 게 아니야, 아 바통 아, 터치 아, 아, <웃음> <야, 에이, 웃음> 하는 날 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 오주가 뭐 누가 해준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아리가 그러니까 1일 때 우리가 한번 미국이 있어 봐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아미 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아 저희가 진짜 거잘 알고 오죽하면 싶어요. 이렇게 스케줄 중간 됐고 그러니까요 어, 라이브 켜고 아, 그냥 아, 이건 인기 인사드려야 된다 아,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드렸니다 아무리 졸려도 기쁘다 우리가 인사해 해드려야 돼요 해드렸습니다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단 하 인사는 진짜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5주는 진짜 솔직히 저희 예전에 그딱그 컴백 딱 했을 때한 3, 4주 정도 하겠네요라는 말을 한적 네. 있었거든요. 지나다녔어요. 네. 5주까지 좀 예상 네. 못했어요. 오늘 어. 네, 대박이. 근데 기운이 온다니까. 5주야? 이게 사실은 다이아와이트도 이제 3주를, 3주를, 3주를 하니까 게 연속으로 한번안 잖아요? 어, 맞아. 요 사실 이제 버틀을 내면서 약간의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뭐 얘네들 한 배기를 못했다. 아니, 뭐, 운전어 한자는 데한세 이제 또 시작된 내 역시 제모. 그저, 이제 드러내. 아, 아이가 이가 아이가 드러 아이가 내이드니까 아, 아, 형 약간 네, 전좀 어린 느낌을 배다 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기이에도 네, 찬란하게 더 빛날 것이야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분은 제 옆에 계신데요? 아, 근데 늘 정말 가능하죠 아, 이거 웃기네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지금 뭐, 뭐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음. 이제 새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축하 메시지를 이제 미버스 통해서, 네. 네, 네. 네. 네. 트위터나 리버스 통해서 정말 아, 너무너무 음. 이제 아미 여러분도 이제 사실 저희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이 받은 거잖아요. 음. 너무 음. 즐거워해지고 음. 즐거워 음. 너무 기뻐해져가지고, 아다 여러분도 보면서 좀 느끼게 만들었어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아, 어제 조임치 떠서 고맙다 어제 몇시 떴어요? 어제 1시 반 정도? 왜 찍었네, 그래도? 찍었네, 그래도? 끝나고 넘어가고좀 네. 네.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음. 뭐? 어제 조임치 떴어 음. 하지만 신극도더 좋다는 거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진짜. 야, 서으로 아, 치를 어떡하냐, 이 시원하게 하는 거좀 그거 잡고 오다니 아, 이게, 야. 어떡하지 수 와아멤버 아, 아, 사실... 아, 아, 근데 이제 지금... 퀸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약간... 일아니까 우리 사진들도 지금 뜨고 있어요. 다들 나왔더라. 다들 좀이분 이가 맞기는 데요 이거. 아 다들 잘 나왔더라. 네, 10일 정도 나왔잖아. 허병도 나 되게 이쁜 사진 보이는데 뭐 뭐? 아 그래? 아 근데 근데 사월이어 그렇지. 나도 좋 좋아 좋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 앨범들도 다 봤잖아.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거그 아, 이렇게. 앨범을 게 아, 이렇게.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체. 오. 대단하 어떤 예행시합입다오심나고서오행시합시다버 버텨라. 터 터진다. <S <S> 곧 우리의 <Work> 컴백 <컴뱅. S movement> um. um I l o v 쉬는 거. 에리스.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거. 쉬아 거. 쉬는 아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더 쉬는 거. 아는 거. 쉬는 더쉬아아아 뭐수이아도한잔하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처럼 도 했었거든요.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하자. 이 네, 네, 저희가 약간 유일하게 시간 나 날에 딱 오늘이라서 저희가 팍. 그러지 이해하지 못해. 여기서 어쩔 <웃음> 수. <웃음>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오주로 예시 한번 딱 해주고 오순다. 주 주린다. 뭐라고? 주긴다. <웃음> <줄. 죽인다? 웃음> 왜? <웃음> 버터 잡 자꾸 이행시에 얼굴 모이듯이 자꾸 얘기 아한 명씩 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 이렇게 무대 뭐, 뭐, 들고 우리 마지막 맞춰가지고 인사 드리면 되지 말이지. 뭐 아니 소란 가야죠 하자. 무대가 뭐? 아니 들어가라고. 어, 자, 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사실 보통 오주 일이 다 사실 우리 아미들도 보이죠. 맞습니다. 음. <웃음> 여러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성과를 이루시고 저희도 그렇고 어 지금 모두가 축하받아. 어제 끝나고 하는데 뭐라고 이제 유일한 낙 같은 게 저희가 공 내고 뭔가 컨텐츠 냈을 때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그건 맞아요 유일한 낙이에요 진짜로 음. 뭐 따로 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아, 근데 진짜. 진짜 유일한 낙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담고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서울말 꼭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요 하는데. 음.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다이 한번 울고 보면서 네, 마무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터! 우준다, 준다 우준다. 반갑니다 아미, 하세요 n k 땡큐. 사랑합니다. 이, 어 이거 카메라 이쪽에 있네. 아, 뭐? 잘못하면 스태프분들 나온다 조심해라. 한번 나오자.